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 기능 중에서 확대 기능을 배울 건데요 확대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확, 확대가 되는 경우 혹은 이렇게 서서히 확대가 되는 경우 혹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세 가지 경우를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셔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고고! 고고! 자 이렇게 무바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 를 하면서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확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내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클립을 선택을 한후 단축키 컨트롤 M을 눌러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타임라인 마커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타임라인 마커는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컷 편집을 쉽게 할수 있게끔 표시를 해줄수 있는 마커인 겁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확대 이렇게 나오죠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자꾸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컨트롤 M 그러면 나중에는 따로 듣지 않고 이두 부분은 바로 컷 편집을 해버리면 되겠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이 서서히 하면서 끝났죠 그럼 다시 아까와 똑같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Ctrl M 그리고 다시 또 Ctrl 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두 부분도 컷 편집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 부분 편집을 해 주기 위해서 Ctrl M 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컷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마커 쪽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가줍니다 그러면 컷 편집을 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컷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크롭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기 도구창 보이시죠? 도구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르고 회전하기 이게 크롭 기능이라고 합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원하는 부분만큼 잘라 주겠습니다 앞에 오프닝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잘라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고요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확 갑자기 확할때 이렇게 확 커졌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서서히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이 부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서서히 확대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동민 확대 보이시죠 이동민 확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가지 중에서 여기 확대 보이시죠? 확대를 쭉 끌어서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놔둘 거니까 뭐첫 번째는 딱히 조절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조절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만 일단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맞춰 볼게요 그러면 여기 검은색 점선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플레이를 해 볼게요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확대가 되죠 두번째 서서히 확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간단하죠? 세번째! 세번째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마커 가서 여기서 앞에서 가도 되고 뒤에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클립을 하나 더 복사를 해줍니다 두 개를 복사를 한 상태에서요 이 클립을 잡고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고 내가 확대를 할 부분 저 얼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똑같이 자르고 회전하기 크롭 기능을 사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그란 모양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커졌죠 너무 커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그 오른쪽에 있는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줄여서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해 볼게요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커졌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장면 확대 서서히 확대 이렇게 부분 확대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확대 기능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이나 캡컷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